오늘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차트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다. 뭐 그래프를 이용해서 설명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블로그 광고로 또 얘기해주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뉴스에도 마찬가지 신문에 광고 비용을 주면 아파트 마찬가지 띄우기 광고를 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차트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보시는 게 차트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가장 큰 차트죠 그거는 뭐 매스컴을 통해서도 가장 잘알수 있는 내용이고 요는 저는 뭐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아파트가 미분양이 나게 되면 은 너도 나도 할것 없이 분위기가 가라앉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게 돼서 회사 보유분 이라고 해서도 팔면 다행인데 우리가 일반 아파트를 짓기 전에 대부분 pf 자금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pf 자금이 무엇이냐 우리가 보통 은행에 돈을 업주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만 가지고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을 두고 금융 기법을 바탕으로 해서 아파트 대출, 즉 신탁에 돈을 빌리는 것이 PF대출입니다. 그런데 이 대출 금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파트를 다 짓고 나면 은 갚아야 돼요. 아파트를 다 짓고 나서 PF자금을 갚아야 되는데 아파트를 짓고 나서 갚지를 못하면은 사실상 미담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미분양 담보대출을 합니다 미분양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60에서 70% 많게는 75%까지 해주는데요 이 미분양 담보대출까지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네, 아파트 시장이 너무 안좋아서 더 이상 담보대출까지도 해줘서는 안되겠다 싶으면 이게 신탁사로 넘어가거나 경매에 넘어갑니다 그 사이에 또 무슨 과정이 있느냐. 일명 돈줄이 있는 회사에서 이 아파트를 저렴하게 구입을 합니다. 그때는 아파트 시장이 바닥날 때는 최소 40에서 50%까지 프로테이지를 낮춰서 판매를 해요.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반층 이상만 하면 본전입니다2 0층짜리 아파트면 10청만까지 분양을 해서 다 매매를 하면 본전은 뽑기 때문에 나머지 50%가 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아파트가 작사를 할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었는가 하면 사실 아파트 매매 금액의 40에서 50%에 던집니다. 던져서 그걸 이제 서울에 돈 많은 회사들이 다시 구입을 해요. 그렇게 해서 다시 분양팀들이 내려와서 분양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같이 분위기가 좋다 하더라도 미분양 사태가 벌어지면 미담이라고 해서 미분양 담보대출이죠. 프로젝트를 가지고만 해서 대출을 해줬는 거를 아파트가 다 지어졌기 때문에 회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나마 아파트가 다지졌기 때문에 건축이 다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일반 다가구주택이나 상가주택 건물 주목나면 다시 이제 건물로 대출을 받는 거하고 똑같이 아파트 담보대출을 해서 미분양 담보대출을 다시 받는 겁니다. 그게 60에서 70% 뭐 최고 분위기가 좋으면 80%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이자도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는 뭔가 하면 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뭔가를 자꾸 하게끔 동조하는 세력들이 또 있을 것이고 아파트 차익이 어마어마해 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직원들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프로젝트 뭐 아니면 파일 뭐 아니면 뭐 분위기 아니면 뭐 차트를 가지고 설명하고 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수요와 공급에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공급이 어마어마하게 는다 하는 것인데 자꾸 분위기 몰이에 휩싸이는 분들이 뭐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더 이상은 뭐 제가 휩싸일지 안쓰일지 그런 것까지 제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자꾸 답답하게 물어보시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아파트를 짓기 전에 PF를 발생시킨다. PF를 발생시키고 나서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그 돈을 갚아야 됩니다. 갚아야 되는데, 그걸 갚지 못했을 때는, 못했을 때는 이제 중국이 났기 때문에 미분양 담보대출, 즉, 건물을 가지고 담보대출을 받습니다. 그게 분위기가 좋았을 때는 80%,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 70%까지뿐이 대출이 안 나가죠. 그러면 아파트 50% 분양을 했다 본전은 찾았어요. 이제 남았는 걸 마진을 남겨야 될 것인데, 그게 시행사의 돈도 나가야 될 것이고, 직원들 돈도 뭐 직업이 돼야 될 부분인데 분위기가 계속 계속 안 좋아진다 그래되면요 결국은 던집니다 그 사태를 실제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면 4 50% 본전에서 50% 분양했다면 50% 나머지 그냥 던지는 사례가 발, 발생이 돼요 그렇게 해서 다시 분양팀이 들어오고 분양팀이 몇 바퀴가 들어옵니다 보통 상가 주택 같은 경우도 아니, 아파트 상가 같은 경우도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경우가 좀 애국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보리문뒤에근성만좀 버리시면 돼요. 그것만 있으면 차트가 이게 그냥 차트예요. 분양 공급 자체가 차트. 차트로 가지고 설명을 해준다. 이게 주식입니까? 코인입니까? 라고 막말로 지금 뭐 정치하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다 앉아갖고 차트 분석해서 아파트 미분양만 만들라고 했겠습니까? 아파트 안정화 시키려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실무가 안돼 있는 사람들이 앉아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사실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게 대구에서는 엄청나게 좋은 입지일 수도 있어요 왜 대부분 아파트 가이 전국에서 다 뛰었는데 그나마 제일 먼저 부산 대구 위주로 지금 아파트가 미분양이 발생된다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작입니다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뭐 이런저런 생각 뭐 하실 분들은 알아서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에 대한 또 아파트 분양 세력들이 있을 것이고 다양하게 세력들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뭐 사실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데 큰 공헌을 하는 카페나 단톡에 있는 투자 개미 투자자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이트들이 있어요. 제가 뭐 그런까지 얘기는 못하겠지만 단톡방이 있을 것이고 단톡카페가 카페, 있습니다. 그런데서 옥작해서 개투자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분양 쪽에 그런 팀들이 또 있어요 이거는 뭐 개별적으로 뭐 얘기 드리는 거지만 사실상 다양하게 그런 팀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누가 적고이고 아군인 것은 모릅니다 자 아파트 미분양이 나왔어요 거기 들어 마진이 어마어마할 것인데 그 직원들 뭐 한두 명 아니라 수백 명 얼마든지 알바 쓸수 있는 것이고요 다할수 있는 것입니다 차트 갖고 설명할 게 없어요 뭐 유튜브에 뭐 차트 뭐 블로그에 차트 돈만 주면 다 해주는 겁니다. 사실 블로그 파워 블로그 쪽에서는 돈 주고 이것 좀 해달라 광고 좀 올려달라 신문사에 마찬가지 광고 좀 올려달라 유튜브에 어 광고 좀 올려달라 얼마든지 할수 있는 겁니다. 제발 이제 시작입니다. 기다려 보세요. 급하십니까? 이때까지 기다렸는데 뭐몇달 사이에 갑자기 미분양 나왔다는 얘기 조금 듣고 조금 흔들리고 있다가 또뭐 유튜브나 블로그에 뭐말 나오니까 이것저것 생각하게 됩니까 일단 기다려 보세요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제 주구장장 긴 얘기는 별로 저도 안하고 싶고요 저도 제가 얘기했는거 다시 들어보니까 너무 <웃음> 길어요 예 요지는 그겁니다 차트가 이게 차트입니다 이게 차트 또 차트라고 얘기하니까 이뭐 호경 노노 사이트가 차트가 아니고요 이호갱노는 어플이 차트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이 차트란 말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이제 시작입니다. 기다려 보세요. 그러고 전세가 지금 점점 귀하게 생겼어요. 전세를 지금 저도 뭐 알아보고 있지만 진짜 뭐 마음에 드는 것들이 잘 없기 때문에 고런 것들을 염두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차트입니다. 앉아갖고 뭐 주식입니까 코인 입니까 그거 갖고 걸쩍 걸쩍 거리는 게다 맞는 게 아니에요 서울대 법대 부터해갖고뭐 다양하게 공부 잘한 사람들 다정시판에 앉아 갖고 있는데 집값 내리겠다고 했다가 지금 이 모양이 꼴됐는거 아닙니까 기회가 좋은 기회입니다 기다려 보세요 <목소리>